블로코네일상의 진입니다 저는 지금 작업실에 와있는데요 아, 먼저 는 오늘 제가 무엇을 뭐 하러 왔냐면요 저의 구독성을 만들습니다 아, <웃음> <웃음> 일로 <일어만> 한번 <웃음>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소개는 알아서 할까요? 아, 예. 소개하실래요? 아유뭐 예. 아, 할게요 뭐. 한번 해주세요 저 룰러브에서 드럼치는 충성입니다 저 노래 부르러 왔어요 오늘 저희 구독승을 책임져줄 아니야, 고, 아니야. 보컬이십니까? 어, 아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구독사원 만들볼때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 예, 안녕 오늘 지금 모이는 멤버가 누구인가 있는 뭐냐? 군총, 공연식, 송민선, 최진원 정사님 네 오늘 저기 있네 진원이 진원이야? 진원이 아니야? 진원이야? 진원씨 같은데? 진원이 같은데? 맞네 <웃음> 이거 왔군. 기어오는 거 기어오는 줄 알았어 아이고. 아 귀여웠다 여하튼 아, 아. 길을 잃었네 아아 길을 잃었다고 하기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지금이 어, 지금이 아이고. 몇 시란 것이냐 몇 시? 왜 이렇게 좋아? 제이밍이 돈좀더 왔나봐 작업실 왜 이렇게 좋아요? 아존은사람 오자마자 벌써 기도를 이렇게 할와 야. 진짜 궁금한 거였어. 안정...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 일상이었구만. <웃음> 밥 야, 먹을 때 기도하는 거나 너무 신기나 가짜인 거. 줄 알았어. 좋네요. <놀람> <전> 말... 그, <웃음> <웃음> <웃음> 그... <웃음> 앞으로만 가지가 1분도 안될거 같아. 1분도 안 돼. 초. 근데 오, 왜냐면 1분 대봐야 의미가 없어. 로고성 서방이 10초 쓰거든. 15초? 선하시는 스타일. 저요. 저는 뭐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뭐 소프트하게 또 너무 강렬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음, 아, 네. 약간 지 네. 영상이 막센 영상들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일상 어. 영상들이나 네. 어좀 더. 내가 음. 그러니까 근데 막 그런 거지. 아까 보여준 그런 랩처럼 그런 거 너무 세고. 음. 약간 조금 조금 다른. 퉁아, 센게안된대아 왜? 나왜 <웃음> <날> 불렀어? <웃음> 너 발라드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너 사랑해요! 이런 건데 나? 나? 이거를 거기서 50%만 떼서 사랑해 어! 이걸로 하면 되지 않아?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 형태 추워하네 <웃음> 속도도 적당하고 그렇게 완전 헤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 뭐 키우면 돼 아유 어, 이거 스피커 좋다 이거 뭐야? 이게 가사를 뭐 어떻게 해냈나? 너 그때 했던 거 그거 뭐야? 뭐있어 근데 그것좀 뭐? 그냥 별로, 별로. 한번해봐야 제가 알고 있는 구독선 양판 거 밖에 없고요 양판 구독선이 뭐야? 양판 구독성 몰라요? 제일 유명한 양판 구독선 어, 어. 양판 딱 시작하면 나오는데 오어 네. 엄청 어 좋아요 아랍 술점까지 그세 3단 오면 돼? 3단 오면 하 돼? 허니의 일상 헌, 헌, 헌 그리고 알람 선수까지 한 다음에 음악 사라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아 <웃음> <웃음> 아, 아,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뭐라고 돕? 아니야? 잘하시네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아, 기다린 아, 것보다 일찍 나면어 아, <웃음> <야, 웃음> 듣는 음악이 어떤 거예요? c c m 이요 그냥 시간... 즐겨 드었을 때. 시한 조커 시한 조커. 근데 요즘 진짜 미로 분들을 별로 안 듣. 어쨌든 말했잖아 난 샤워할 때 맨날 미로 분들 듣는다고. 이거는 푸디션 느낌. 저 형이 진짜. <웃음> 샤... 샤워할때 들으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음. 샤워할 때 맨날 들어요 미로 분들.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 나는 나는 몸 하고 머리 감은 다음에 음... 요즘 여기다 샴푸해. <웃음> 샴푸를 한다고? 아, 혹시 몰라서? <웃음> 혹시 모르잖아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어, 뭔가 보들보들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까끌까끌해져가지고. 뭐. 아니 샴푸를 한다고? <웃음> 아 충격적인. 여기 내 샴푸를 나 처음 보는. 아 이거 혹시 몰라서 나 모르니까 이렇게. 야뭘 혹시 몰라서 지금 이러니까. <웃음> 여기 이따가. 진짜 진 지구상에서 가장 잘 갖구는 남자와 어, 가장 안 갖구는 아, 아, 남자가 아, 함께 있습니다. 안 <웃음> 안 <웃음> 로션 뭐 스킨 이런 거안 바르죠? 선크림 안 바르고. 아니 혹시 몰라도 여기서 샴푸를 만는게난 <웃음> 이해가 안 돼. 아 맞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로브 팀의 박은총입니다 헌의 일상의 so 열렬한 팬이고 헌도사님의 그 제자입니다. Well. y 요즘 뷰티 배우고 있어요. 아, yes. 오, 뭐 배우셨어요? 일단 퉁이한테 약간 알려셨는데 수염은 샴푸로 하는 게 아니다. Please like me. Yeah, ring, r i 오니야 <S the stream> 아, 응? 오케이 허니오오야야게 <s��> 그래. 가성. 어디서 나온거야 방금 소리를 바꿨어 방금 삑 소리 나오면 더 좋아 니 오케이 허니의 야니야니 오케이. 와, 와 야. 나왔어. 야 바로 왔어 뭐가 미쳤대. 아! 네, 뭐가 돼. 진짜 엄청 엄청 아, 아, 아, 아. 아, 맞아. 너, 나 지금. 야음 맞았어. 음다 맞았어. 네가 목 관계. 아예 아예. 그죠? 딱 맞아. 나두 번. 나 죽었어. 없죠. 망했죠. 오케이. 오케이. 네. 살로만만 가. 멋있어졌는데 만들어준다. 멋있어졌는데. 자자 피자 왔어. 피자. <웃음> 피자 먹자. 피자. 재 피자 먹자. 아. 피자 스클위에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응? 어? 이 피자 스쿨밖에 안 먹어. <웃음> 저희 학교 그 피자 스쿨밖에 없어가지고. 아. 와. 아. 와. 피자 먹기 위해서 안경썼습니다 피자를 좀더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나 있어! 피자를 향한 얘길 기것 같아요 잘습니다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 이거는 신세, 신세계 피자 어? 아 여기는 이렇게 잘린구나 네, 네, 네, 네. 먹어야겠다 신이 음..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느꼈다 와 먹어 먹어 뭐. 아 좀.. 진원이랑 나랑 먹고 싶은 게똑같아 <웃음> 피자를 먹으려고.. 진짜 맛있다.. 어? 역시 피자에 땅이네 이거 같긴 한데 방금 너무 강렬했어 가지고 네. 너무 강렬했어서 네. 예 약간 그러고 나서 내 영상 시작했을 때 <웃음> I 아, 솔직히, 아, 아, 아, 런 아, 솔 아, 니야히 아, 솔직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비굴해지네? <웃음> 약간 그런 느낌인 것같아 미러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웃음> 그런 느낌처럼 저거 누가 부른 거지? 약간 싶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뚫고 해서 어. 예! 이거 누군지 궁금했다고. 아 그래서. 그게 시간을 뚫고 살렸다고. 아그 그 곡은 별로다.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자기 소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음. 저는 제이미라는 풀드서예요. 그고 곡이 필요하시면 언제 든지 어머님 오늘 진짜 음. 저의 그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음. 깜짝 놀랐어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니저, 그, 매니저. 그 소리 하나하나를 요만한 음. 음. 거를 만지는 그러니까, 그 마술 부리집니다 살아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 신경 좀 썼어 <웃음>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덕분에 음.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그 인트로에 이제 좀더 음. 활기찬 음. 툭히 씨의 목소리 들어가고 <웃음> <웃음> 툭히 <툭니> 씨 뭐야? <웃음> <웃음> 거리두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그거 합시다 오빠 좋아요 알람 설정 아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죠? <웃음> 아네 그럼 네.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봐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저희 헌일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 아, 오케이. Yeah.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아, 오케이. Yeah.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설정까지